아직도 살아있어 어, 그러니까. 정신무차렸다 저거 어, 그러니까. 누구 설렁탕 먹고 싶은 사람 배고프다 우리 <놀람> 설렁탕 하나 끓여야겠다 슈바 이 새끼 안들어가? <놀람> 들어가아이 <웃음> <웃음> 새끼 봐라 안되겠네 좋아 도와... 화약도 같이 넣어주 화약을 넣어주네 뚜껑을 살짝 닫은 다음에 용암을 넣어 그리고 어... 여기도 뚜껑을 닫아버리 뭐야 여여뭐야이쪽 왜이러? 여기 왜이러있냐 왜 여기 거기로 넣어라 재료는 <웃음> 저새키 용암 샤워 속에서 정신은 못 <웃음> 안되겠다 작동시켜! 덕구 <웃음> 여기 불판이 있다 봐봐 <웃음> 여기 어떤데 이거 언제 나길래불판이 <웃음> 여기 불지옥이다 <웃음> 작동시켜 <웃음> <어때, 여기? 웃음> 어디 여기 뭔데? 어디.. 어딘데? <어디, 웃음> 화약과 마녀를 잘 섞어줍니다. <웃음> 여기 연기 나는데 <웃음> 뭐, 뭐 부리고 있는 거야, 이러면. 화염장. 아저씨. 안되다 여기 뚜껑 다시 철거하고, 아까 쓰던 화살, 화살 발사기 다시 돌려야겠다. 마사발사기 다시 돌려있거든 켜라 화조를 뿌려서 녀석들이 돌고 재생까지 불어났다 마저새끼 아까부터 아하하 잠깐만 저식끼들 화조면은 정하면 나도 못나하겠네 그럼 이거다 버텨봐 친구들아, 내가 저항을 주고 있어 <웃음> <웃음> 아이친 마녀 설마 사나? <웃음> 파살 다 떨어질 때까지 살것 같은데 <웃음> 버텨봐 내가 내가 저항을 줄게 <웃음> 떨어질 때까지 버티면 이긴 인정한다 어래걸는데 내 컴퓨터가 못 지겠다 아마 못뭐 버틸걸 <웃음> 안돼 점점 늘어진다 점점 화살이 보이기 시작한다 빠져, 빠져야겠다 넌 <웃음> 빠진다 저잠깐만녀보다내내 내 컴퓨터가 더 고정하다 오, 아 죄송하죠. 내가 좀더 사악한 거에 재생 생각... 화살을 같이 뿌리는 거지 저, 잠깐만요 봐라 렉, 아, <웃음> 렉, 렉 컴퓨터로 수중하니까 난따져 있어야겠다 야레기도 걸린다 서버 터졌다 레 겁나 걸린다 오우, 시겨 저거 껐냐? 아, 렉 컴퓨터 죽는 줄 알았네 바닥 전원을 꺼야지, 화살이 덜막 와 인벤토리 화살로 다 찼어 <웃음> 온탕이 있다 자 이제 이것들을 다시 합한 다음에 화살을 재보급한다 안된다 나, 나 컴퓨터에 진짜 삽다 화살 재보급 중이가 방해하지마 안된다 그렇게 된 이상 우리가 막아야겠다 아니, 난 재생의 화살을 같이 줄고 뭐야? 막아버려. 아, 왜? 난내 컴퓨터 로수정하다안 되겠다. 이놈 때문에 흥이 식었다. <웃음> 흥이 <자이> 시공이 떴다고. <웃음> 저는원 시공창에 형한. 흥, 시공, 흥, 대시. 뭐, 와, 뭔데, 벌써 11시가. 그러게. 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계속, 계속 쟤네즈 가져올라는데, 그냥. 뭐라고? 이네들 갖고 눈물, 윤리의식이 바닥난 녀석. <웃음> 윤리의식 바닥났대. 아.. 오.. 렉끄이 충돌한다 방금 전에 덕구 니가 만든거 없앴나 부산나? 어.. 내가 없앴다 그래서 난 흥이 식어서 껐다 그니 그래. 한 하루 렉이 걸리길래 흥이 얼마나 식었는데 54만큼 식이냐 아니 64만큼 식어 54도 64 대구 먹을 사람 대구 <웃음> 동물원인데 그냥 거의 <웃음> 동물원 그 자체다. 얘네들 박살 내버리고 싶은데 박살하면 번개만한 게 없지. 여기 54가 너무 많은데? 뭐라고 뭐야 뭐야 뭐야 여기 뭐야 안되겠다. 지평선 따라가야겠다 그럼 어, 어딘가 나올거야 54가 나온다 이제 다같이 롤토를해야되거 중환실질 꺼르지 않나? 어 어우 그럴 수가